선원 형이 저희 안무를 따고 있습니다 이너 <웃음> 네, 네, 목머리 잘 따고 있는데 굳이 춤을 안 춰도 된다고 말했는데 <웃음> 막, 그래? 아 그래? 굳이, 굳이 춤을 추기 춰다고 하더라고요 앞에서, 한다고 하더라고요 가면 노래를, <웃음> 노래를 잘 하지 노래, <웃음> 아, 노래를 잘하지 그거 보고 해도 되나예예예한번 <웃음> 연습해 예. 봅시다 노래 한번, <웃음> 한번, <웃음> 한번 <웃음> 들어봅시다 상상으로 쓰고 천원을 세트 하시죠 아, 오케이 아, 여기 여기 하고 삼나 말소서. 이 o p seven. 천그 아, 나 많이 그봤어그터토탑래 <웃음> 아, 그 아, 그래. 아, 그래. 아, 그래. 아, 그래. 아, 그래. 아, 그래. 아, 그래. 아, 그그 아, 니면 아, 아, 서래 아, 그 아, 아, 그래. 아, 그래. 아, 아, 오케이, 오케이 괜찮다. 그사로 이치 아, 음, 아, 아, 20분만 시간 줄수 있나요? 아, 그러니까. 아, 아, 이거를 맞아. 20분을 해야 돼 어, 아니면 천천히 하고 그냥 빨리 가도 아니야 밥을 아니야 그건 내가 다뤄지면 라 <웃음> 나는 그런 거 엄청 아동기알겠으로 <웃음> 아, 응. 산대로 오케이 네으로 산대로 대됐는 오너 없을라네? 귀네운데 괜찮은데? 이게 아니라 이거였어? 앞으로? 아, 앞으로였어? 이럼 다시 찍어야 될것같아요어 네. 네. 아. 아, 아, 아, 아. 열심히 하는것만여튼 하여튼, 하여튼, 하여튼, 하여튼, 하여튼, 하 하여튼, 하여튼, 하여튼, 거뭐 하여튼, 하여튼, 하여튼, 하여튼, 하여튼, 하여튼, 하여 하여튼, 하여하 하여튼, 하여튼, 하하고백하여날아여튼 하여튼, 하여튼, 하여하 일상, 일상, 일상, 일상, 일상, 일상, 일상, 일상, 일니까2로상 일상, 일상,